안녕하세요 잡스입니다 제목과 같이 저는 포잡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직업은 특수경비원이고 3조 2교대 막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주간과 야간 총 4일 동안 12시간씩 근무를 하면서 이틀을 쉬는 그러한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데요 12시간씩 일하는 제가 어떻게 포잡을 할수 있을까요 포잡에 대한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특수경비원인데요. 현재 직장이 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에 만족할 수가 없는 상황이랍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극악의 상황을 겪은 후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그러한 과정을 밟고 있는데요. 3개월이 지난 지금 포잡을 할수 있게끔 원동력을 만들게 해준 직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두 번째는 최근 들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식이랍니다. 벌써 주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시가 떨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시가 떨리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봐주세요. 여기 맞나? 이번 달부터 제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인 50만원을 가지고 시작하였는데요. 사진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50만원이 67만원이 되는 기적을 만들어 준 돈에게 감사하답니다. 주식이 직업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제 돈이 열심히 일하고 수익이 난다면 직업의 영역으로 들어가지는 않을까요? 세번째, 2017년도 말에 엄청난 관심을 받았고 최근에 다시금 조명받고 있는 비트코인인데요. 이것도 주식과 같이 안 좋은 기억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사실 비트코인은 공부를 안 해서 10만 원만 투자를 했답니다. 하지만 저에게 10만 원이란 100만 원과 같은 금액인데도 말이죠.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게 올바른 접근이지만 저는 비트코인, 즉 가상화폐에 대해서 달리 생각이 되어서 투자를 결심하게 되었답니다. 달리 생각하는 부분은 만약에 가상화폐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 역할을 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달러와 엔화 그리고 위안 등각 나라의 지폐도 매 초마다 시세가 매겨지는데요. 저는 약간 그런 맥락으로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답니다. 물론 이것은 지극히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네요. 비트코인도 돈이라는 제 지원이 2만원이라는 수익을 내주었는데요. 약간의 손해가 발생 중이지만 매도를 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매도를 하기 전까지 제 돈은 열심히 일해주지 않을까요? 마지막 네번째, 현재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 저의 영상인데요. 저는 유튜버랍니다. 지금은 수익이 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럼에도 왜 할까요? 이유는 참으로 단순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종일 핸드폰을 그려잡고 유튜브라는 영상 플랫폼을 보니까요.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사람도 유튜브를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요. 유튜브 꼭 하셨으면 좋겠네요. 제 영상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시작을 하고 잘 된다면 그것이 바로 윈윈 아닐까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엔잠러 그리고 디지털 노마드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데요.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해보고 싶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해보고 싶은 것들을 생각만 하고 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나요? 나중에 생각에 그쳤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후회를 낫진 않던가요? 이제는 생각 따위는 하지 말고 일단 해보세요. 해본 다음에 생각하세요. 항상 마스크 착용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